네, 안녕하세요. 어, 스마일게이트 임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장기화됐고, 이런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뭐, 헌혈 참여자도 굉장히 감소했고, 그러면서 혈액 보유량이 굉장히 좀 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고요. 사회공헌실에서 많은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늘 마음은 있는데 실행에 옮기기 참 쉽지 않은 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공원 조직에 헌혈버스를 좀 부르는 걸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해보게 됐고 구성원분들께 모집에 대한 글을 좀 게시를 올려서 참여자분들을 좀 받게 됐습니다 어, 코로나 이후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뉴스로 접했는데 어, 회사에서 캠페인으로 이런 환혈 이벤트를 마련하셔서 어,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렇게 환혈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활동들 어, 준비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화이팅!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약간 무서움에 헌혈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뭐 시간도 아끼고 뭐 의미도 더 있고 그런 경험이 된것 같아서 어, 되게 뿌듯한 기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환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어, 우선 어렵게 한게 아니라 회사 앞에서 일하다가 이제 쉽게 잠을 못수 있는 행사 활동을 할수 있게 기분은 매우 좋고요. 음. 안에서 또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저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헌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 헌혈증 뭐 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이번 경험이 좀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CSR 프로그램 좀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뭐 오늘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뭐한 번씩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이 자리를 비로소 오늘 어, 함께 해주신 우리 스마일게이트의 많은 동료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구성원분들께 보집글을 좀 올려봤는데 거의 하루만에 뭐 120여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실제 함께 해주신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c s r 활동을 좀 주관해주는 이 사회공헌실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방식이나 참여 활동에 대한 것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 봉사활동이라면 저희 회사는 이렇게 참여자가 어 좀더 손쉽게 어 좀더 접근성 있게 뭐 의견을 좀 드리면 되게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는 것 때문에 어, 구성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처럼의 헌혈하면서 또는 이런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을 직접 저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어, 앞으로는 저도, 어, 핑계되지 않고 조금 더 이런 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어, 기회가 되면 이후에도, 예, 이런 활동들 같이, 예,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